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의 공략 도우미 예 네, 밤TV의 밤의 눈꽃십니다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자리아 공략입니다 어... 제가 이 자리아 공략을 안 올리라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진짜 오버워치 챔프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솔직히 자리아거든요? 뭐 제가 여태까지 공략 중에서 매크리, 솔저 겐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예 좋긴 한데 필요가 없어요 자 심해이신 분들 특히나 잘 주인기 기잘 들어주세요 네 자리아가 자리아가 제가 말씀드린건 자리아가 여러분들 심해에서부터 탈출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가 제가 시즌1 때 어, 48점이었어요 진짜로 이거 생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는데 48점에서 제가 다른 캐릭터도 아니고 진짜 이거 거짓말 안 지고 자리아로 자리아로 이번 시즌 70점까지 마감을 시켰습니다 예 무.. 그렇다고 뭐 매크리하고 뭐 솔즈는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제 딜러로 바꿔가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 이런 걸다 한번 연구해보고 나서 했습니다 어그 점을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진짜 자리아가 제일입니다 이제 자 자리아 공격 가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야 자리아 좋은 점이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어 물론 체력이 만약에 이렇게 없어도 자리아는 실을 받지 않아도 그 파란색 체력바 있죠. 저거는 아, 너 실도 안 먹었냐? 아이고 뭘 들어갔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리아는 파란색 실드만큼 파란색 체력바만큼 데미지를 맞잖아요. 그 다음에 데미지를 안받으면은 저절로 이제 체력이 찹니다 정말 좋은거예요 예, 이게 정말 좋고 그리고 자리의 장점 앞에 만약에 매크리가 매크리가 상대 윈스턴이 막 와가지고 방벽을 딱 씌운 다음에 이제 윈스턴의 방벽 있잖아요 윈스턴 방벽을 딱칠드를 치고 윈스턴이 겁나게 전기구이를 해요 매크리한테 우리팀 매크리한테 그래도 이렇게 방벽을 딱 줍니다 자몇 초가 안돼요 몇 초가 안돼요 1,2초입니다 고, 고작 1-2초인데 그 시간동안 맥크리는 데미지를 안입죠 예 상태무적이 됩니다 상태무적 상태무적이지만 만약에 상대가 폭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디바... 디바궁하고 디바궁하고 로드궁이 연계로 확 들어온다 그럼 방벽이 확 깨져요 이이 이 에너지도 최대... 최대양이 최대, 최대 충전이 충량 50... 50이거든요 최대 50이라서 어떻게...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훈련용 로, 로봇이 청소잖아요. 자, 에너지 흡수하죠. 자, 아실 겁니다. 에너지 흡수한 만큼 평, 평, 평딜 데미지가 쎄지죠. 쎄지, 쎄집니다. 레이저가 굵어져요. 에너지를 흡수해버린 거죠.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 초보분들도 이제 또 아셔야 할 게. 자리아 방벽에다가 총을 쏘실 경우에 그 상대 자리아는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앙키모디가 나와요. 예. 졸라 기분 좋다. 예. 니들이 에너지를 퍼주네? 특히 바스티온 분들 바스티온 하실 때 방벽을 드리는건 좋은데 그만큼 바스티온 하셨으면 자리아를 완전히 컷해버리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바스티온님은 그냥 자리아한테 에너지를 준 것밖에 더 안됩니다. 자 자리아가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좋은 점이 고 <목소리> 이 구슬도 상당히 커집니다. 네. 자리는뭐 진짜 별게 없는게, 쉴드 잘해주고, 팀한테 잘 쉴드 주고, 팀한테 쉴드 주실 때 그냥 장신으로 주지 마시고, 상대 딜교 세게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솔저 같은 분들, 솔저가 이제 파라랑 이제 딜교 현재일 때 아프잖아요. 그데 솔저한테 딱 씌워주면은, 솔저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 자리한테 그때 자리아 정말 참 잘하는군요. 야, 자리아 대박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또 자리아의 좋은 점이, 진짜 한타에서는 그거죠. 거의 역전, 역전승을 만들죠. 예. 빠가돈나 알죠? 빠가돈나. 예. 이거 궁극기. 궁극기 한번 잘, 잘 쏘면은, 진짜 이제 상대가 전부 다 뭉쳐버리잖아요 그때 뭐석양이진다도 있고 석양이진다도 있고 이제 뭐 파라 파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그것도 있고 그쵸 그렇죠? 네. 자 자리아 공 한번 잘쓰면은 게임 끝나기 때문에 자리아 잘하실거는 이제 쉴드 쓰시고 뭐 이런거 잘쓰시고 이런식으로 잘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차리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실드를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에너지 에너지 잘 세우시고 이제 팀한테 실드 주시고 팀한테 실드 주실때 상대 딜규가 올때 그때 실드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에너지 드셔야지 딜량이 세지잖아요 그렇죠자 에너지 먹으면은 겐지같은거 오시면은 겐지는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겐지는 레이저로 지져야 됩니다 예 아니면 힘들어요 이렇게 맞추실 분도 맞추시는게 좋긴 한데 이거 맞출때는 여러분들 자리아 풀차지 하신 다음에 궁극기 쓰실때 상대 다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딱쏘시면은 헤드에 힘 쓰세요 그때도 헤드에 힘. 무조건 헤드입니다 헤드샷을 하시면 데미지가 두배로 올라갑니다 네, 이건 꿀팁입니다자 네. 바디 바디샷 헤드샷 이렇게 생겨나요 네, 헤드샷 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리아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리아는 별거 없습니다 자 에너지 잘주세요 그리고 풀타지 만드세요 궁극기 채우세요 앞으로는 시즌2 공략 계속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400명 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뿅. 아 진짜 고마워요 구독자분들 시즌2 이제 다음 공략은 디바가 되겠네요 뿅 빠이빠이 자리야 정말 힘해힘해 있으신 분들 자리야 정말 사용하세요 진짜 정말 추천합니다 자리에 잘하시면 자리아만 잘해도 혼자서 다켜합니다 혼자서 매크리 잡을 수 있고 혼자서 윈스턴 도녹일수 있고 혼자서 라인도 녹일수 있어요 진짜예요 레이저 헤드만 지세요 풀 찾으면은 탱커, 탱커 탱커분들한, 분들한테는 바이바이 여러분들 시즌2때는 꼭 그랜드마스터 올라오시길 리겠습니다